총골 닭갈비 혹시 여기 김치도 들어있나요? 아, 집에서 볶음밥 이다가 해먹을 때 조금 네. 썰어서 먹으려고? 아빠 얼른 찍고 그래줄게 뭐하고 계세요? 삼꼬지에삼쌉지 쌈코지. 맛있다 와우 자기 한입 먹어볼래요? 나번 먹어볼래 음 맛있어? 조금만 남아야지 너가 많이 먹게 너의 맛은 맛은 맛 불닭볶음면 세개인줄알 자기 먹으려고 꺼내 는 거예요 아. 아, 저 여기 사격 못했지? 나 사격 엄청 잘했어 진짜? 미트볼 스파게티 음, 냄새 완전 딱 나네 음, 맛있겠지? 닭갈비 먹어볼까? 지글지글 철판 위에 올려서 불닭 스파게티 모짜렐라 치즈 마무리는 볶음밥 완벽한 기생전결 이 <웃음> 구독해주세요! 좋아요는? 좋아요 홍! <웃음> 닭갈비 치즈 불닭 스파게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! 쌈도 싸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맛있겠다! 와우! 어, 많이 매운데? 와. 아, 그 불닭이지. 처음에 스파게티 맛이 맛과 향이 빡 나서, 어? 맛있는데?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, 뒤로 갈수록 이 매운 게 계속 느껴지네요. 치즈랑 같이 먹으면, 어쩌려나. 와, 치즈랑 진짜 엄청 잘 어울리는데요? 와, 오, 장난 아니에요. 와, 진짜. 아, 완전 피자맛 나, 피자맛. 와. 아니, 자 치즈랑 이렇게 몇번 다른 것들도 조합을 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맛있어요. 닭갈비, 짜잔! 와, 어, 닭갈비 맛있다. 이거! 기본 맵기로 시켰거든요? 어, 오늘 완전... 너무 행복한데? <웃음> 닭갈비랑 불닭이랑 치즈랑 햄님 커브에 담아봤습니다. 햄님에 닭갈비 올리고 올려볼까? 와, 닭갈비는 리얼 사운드로는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, 근데, 너무 맛있다. 사실, 이런 메뉴가 유튜브에서는 잘 안보는 약간 그런 메뉴거든요? 그래서 안했는데, 이제 좀 해야 되겠어. 너무 맛있다. 아니, 너무 행복해서, 이거 뭐, 그냥. 하하하 <웃음> 아, 한입 드릴까요? 짠! 쌈짠! 아까 요거 되게 맛있던데? 여기 서잘 안보였겠지만 무! 살짝 녹여볼까? 마늘 만나서 아니, 근데 이게 데우면서 먹을 때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럼 얘를 안 나게 하려면 은 얘를 살짝 이렇게 들어줘야돼 그래도 나네 봤어요? 치즈 늘어나는 거? 아참, 밥 볶아 먹어야 되는데? 면을 좀 덜어내고 밥을 볶아보자 한 공기만! 그리고, 김치 조금! 치즈가 타면 치즈잠깔 옆으로 아 학교 다닐 때 닭갈비 진짜 자주 먹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근처에 닭갈비랑 파전을 파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가성비가 진짜 좋았어 맛도 있는데 닭갈비 뭐만 원짜리였나 만천 원짜리 이렇게 시키고 막밥 볶아 먹고 이러면 진짜 한세네 명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 일미 닭갈비라고 아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네 어, 이제 간이 딱 맞을 것 같은데 환상적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양을 기가 막히게 정했지 그 치즈를 올려. 내가 된다. 하트 이 위에다가 이제 핵심 구독과, <웃음>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. 아니, 이거.. <웃음> 맛 없을 수가 없잖아 볶음밥 삼삼 먹을 때는 잘 시켜서 드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앗! 치밥이 됐네, 치즈밥. 잘 먹었습니다! 아... 오늘 닭갈비랑 불닭 스파게티 먹어봤는데요 대만족! 저는 사실 두 개가 약간 따로 놓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치즈가 이 둘을 완벽하게 융화시켜줬어요 치즈짱!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!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! 안녕~~ 이거 맛있다! 먹고싶어? 나의 흑심의 담겨. 자기거라 하트 먹어 그런 멘트 하지말라고? 음, 맛있다 맛있지? 응 둘중에 뭐 하나가 이길 줄 알았거든? 응 근데 둘 다.. 맛있네? 같은 닭 닭이라고 먹는응 뭔가?